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특히 노후에 목돈, 여유있는 목돈을 활용해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즉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다섯 가지 컨셉, 투자 컨셉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에도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매달 꼬박꼬박 100, 200, 300만원, 제가 이렇게 제목은 달았지만, 여기서 100, 200, 30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목돈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표현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는 다섯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제가 음 다섯 가지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투자 자체 저축에서 은행예금에서 투자로 나오면 무조건 원금 보장 안 되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은행이자보다 더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투자 등급에서 크게 세 가지 등급 소고기도 등급이 있듯이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많이 벌수 있지만 많이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반대로 은행이자 보도는 조금 많은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아주 적은 대신에 적게 벌고 손해도 아주 적을 수 있는 이런 저변, 아주 저변동성이 아주 저변 있고 가운데 중위험중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정도의 변동성 즉 많이 벌지 못하고 중간 정도의 이익 대신에 중간 정도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중위험중수익이라고 하는데 투자 상품에서는 중위험, 중수익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1번에서 4번까지 이야기했던 주식 종목 직접 투자나 또어 지수, 시장 지수 평균 투자 ETF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상품으로 구성된 것들은 어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아주 많이 있다. 오늘 그래서 월배당 월웨더 ETF도 중간정도 중이엄, 중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 올레드 컨셉도 미국 ETF뿐만 아니라 한국 ETF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그런데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화 관점에서 보면 한국 돈보다 달러 안정성이 더 높으므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이태포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조금 추천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까지 네차례네가지 시뮬레이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종목이나 상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3년 5년, 최소한 3년 5년의 시간이다. 시간을 인내하면 자본주의 성장하니까 기하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투자는 믿음이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지금 어떨지 모르고 내일 어떨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뭐 10년, 20년 예컨대 이렇게 길게 보면 항상 항상 자본주의는 성장하더라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은 성장하고 그것은 꼭 주식은 오른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하면 되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을까? 가능하면 투자한다면 대형우량주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대형우량주 종목도 조금 불편하면 지수형 평균에 투자하시라. 그래서 지수형 이태법 그것도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여유돈이어야 한다. 내가 필요한 돈을 투자했다가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겠죠? 필요한 시점에 만약 손실을 입고 있다면 또 반드시 최소 5년 또는 3년 이상 투자하시고 인내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는 항상 전문가와 또 상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시뮬레이션 월 배당 올웨더 이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겠지만 경련화 투자 시장의 변동성하고 상관없이 안정적인 배당을 바탕으로 저 변동, 어저 변동으로 운용할 것이다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 다른 네 가지의 네 가지의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이 덜하다, 훨씬 덜하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자월 배당 올해도 미국 ETF는 어떤 사례를 제가 가져왔냐하면. 저희 바인 투자자문회사는 바인 목돈운용 솔루션이라는 상품을 사례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월 배당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건데 이월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월 배당과 분기 배당의 합쳐진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니까 음, 자문형 상품 올레더 미국 ETF 포트폴리오는 8개에서 10개 정도의 ETF가 한 바구니에 담겨서 운용이 되는데 그 같은 ETF 가운데서는 에 매달 배당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매달 나옵니다만 석 달이 되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석 달에 나오는 ETF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월 배당은 구성되어 있다. 자, 네가지 시뮬레이션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 상품은 은행 예금이나 또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많이 가입하는 ELS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ELS랑 또 왜냐하면 ELS도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e l s 는 조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음 참고로 저희 회사와 같은 투자자문회사들은 고객의 돈을 수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들은 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똑같이 계좌 수탁 관리하시고 저희는 자무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올웨더를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올웨더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경제나 주식의 어떤 국면에서도 배당을 바탕으로 저변동,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경제와 주식의 어떤 국면이라고 할때이 올웨더 기구잖아요. 날씨. 이 날씨를 경제와 주식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구체적인 뭐또 작은 글자라서 잘안 보일 수 있으나, 앞서 제가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니까한 바구니에 여러 개의 ETF가 담겨있다. 섞어찌게 되어 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예근데 채권형 ETF, 주식형 ETF는 완전 성격이 반대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한 바구니에 섞어찌게 해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때자 이것이 경제의 4국면입니다. 예근 그런데 뭐 주식이 좋다, 주식이 나쁘다, 경제가 좋다, 경제가 나쁘다. 이런 여러 가지 국면들 또 어중간한 봄, 가을도 있는 거죠. ETF들이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이 t 퍼들 ETF들, 다양한 이 t 퍼들 이렇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예근데 봄에 좋은 것, 여름에 좋은 것또 가을에 좋은 것, 겨울에 좋은 것 반대로 봄에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한달 매달 보면요 이 포트폴리오의 모든 이 t 퍼가 매달, 매달 모두 플러스 수익을 내거나 또 반대로 매달 모두 마이너스 손해가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매달 보면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플러스의 합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돈이 남게 추구하는 거죠. 항상 어 플러스가 추구되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거고 거기에 안정적인 매달 배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중위험 중수익이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상품 타입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대수익은 연 4, 5%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자도,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배당 소득세도 있고, 또 수수료도 있겠죠. 운용 자문 수수료. 음, 저희는 한 1% 정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운용사 또 자문사 입장에서는 공제하고한년 4, 5% 고객의 순이익이 되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운용하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월 배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런데 어떻게 월 배당이 따박따박 나올까? 기본적으로는 이자, 이자가 나오는 ETF랑 배당 우리가 삼성전자 등과 같은 배당이 나오는 주식 ETF들이 크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음, 채권 ETF, 물가 연동 채권 또 이것도 물가 연동은 물가가 요즘처럼 오를 때마다 물가 오르는 것만큼 이자를 더 주는 ETF. 또 우선주나 배당형 ETF 이런 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음, 임대소득에 투자하는 리처 ETF 등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당 ETF를 구성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올레도 컨셉의 ETF 포트폴리오는 어떤 ETF들이 담겨 있을까? 하나의 사례입니다. 매번 이런 것 아니다. 매번 이런 것은 아닌데 사례 샘플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미국 물가 연동 채권 35%, 약 36% 정도 당겼네요. 미국 장기 국채, 10년 물 이상 장기 국채, 똑같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죠. 13%. 또 미국 장기 회사채, 큰 기업에서 10년 물 이상 우량 기업에서 발행하는 장기 회사채,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이머징, 아시아 쪽의 마켓 채권 일부, 한 3.50%, 글로벌 우선주, 배당주, 자 이런 것들이 각각 6%, 6% 또 미국 주식 커버드 콜 전략 e t 자 이것은 조금 말 그대로 전략적인 이태 f 인데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음, 큰 틀에서 보면 어, 주식과 채권을 가운데서 링크해주는 역할 또 주식시장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현물과 선물 시장을 해치해주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 포트폴리오 ETF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각각의 비중이 계속 조절될 수도 있는데 저희 바인 같은 경우에는 매달 1회 미세조정 리밸런싱을 합니다. 자, 이때 미세조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TF 포트폴리오 올웨더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 국면에서 경제 국면도 상관없이 월 배당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조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경제나 투자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데 따른 올웨더라는 컨셉의 대형, 대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한다. 예, 근데. 10%였던 것이 9%로 된다든지 또 9%였던 것이 8%로 또 10%로 된다든지 어떤 것은 그대로 동일한 비중으로 간다든지 이 정도의 미세조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배당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나올까? 지난 15년에서 2020년 한 5, 6년 가까이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2015년도에는 매달 따박따박 나왔는데 연기준 1년 4.12, 2016년도에는 4.36,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4.5, 2018년도에는 5%가 넘었네요. 5.2, 2019년도에는 4.8, 2020년도에는 4.7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배당은 경제와 주식시장과 관계없이 계속 나온다 예컨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배당이 안 나오나? 아니죠 계속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웨더의 핵심은 배당이구나 안정적인 배당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음, 지난 2015년 5월달에서 2021년 1월달까지 약 69개월을 시뮬레이션 해본겁니다 원화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다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 투자 평가액을 보면 항상 원화 기준으로 나와 있죠. 원화 환산. 왜냐하면 달러 기준으로 표시가 되면 계속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의 바뀐 원화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음, 이 기간 동안 자 배당이 나오니까 만약 1억을 막혔다면 이 기간 동안 한5 6년 동안 배당금이 얼마나 받아서 26% 그러니까 1억을 막혔다면 2600만원이 배당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원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 오른다고 기대할 때5 6년 동안 원금만 오른 것이 38% 오른 거죠. 자 그렇다면 같은 5 6년 동안 같은 69개월 동안 배당 수익률과 원금이 오른 것을 합산하면 무려 64%가 올랐다. 1억 같으면 1억 6 4 0 0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품은 또 만기는 없습니다. 만기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서 표시되는 것들 믿지 마십시오. <웃음>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무리 올웨더라도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웨드라는 컨셉, 지금까지 설명드린 컨셉을 잘 이해하면 이 같은 과거 실적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투자의 모든 것은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음, 이것이 원화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달러만 하더라도 달러 원달러 원, 원 달러 환율이 음,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환율은 박스권, 밴드에서 계속 움직이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1100에서 1200 계속 이렇게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르는 구간이 있으면 또 내리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알 수는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의 변동성은 알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가질 때, 원화 기준으로 수익률을 미치는 마시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래는 달러 e t f 기 때문에 달러 수익률이 기본이 된다. 그리고 원화 변동성은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음, 그렇다면 지난해 2021년 1년 수익률, 연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배당은 1년 동안 똑같이. 4, 5%, 4.9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배당만 하더라도 5% 가까이 나왔다. 원본은 어떻게 되었을까? 원본은 달러 기준, 제가 조금 전에 달러를 기준으로 하시라 라고 했죠. 이거는 달러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 0.36% 조금 올랐죠. 반대로 이것을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니까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난 2021년도 연초에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졌죠. 낮았죠. 그러다가 중순후에 올랐죠. 그것이 이제 반영된 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화기준 수익률은 무시하시라고 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달러가 비쌌을 때또 달러가 낮을 때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이게 타이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언제 내릴지 언제 오를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배당을 통해서 배당은 계속 매달 나오니까 예 근데 이달에 들어가면 다음 달부터 바로 나오니까 배당을 통해서 달러 자산을 계속 모아간다. 계속 달러로 나오지 않습니까? 달러 자산을 계속 모아간다. 또이 원달러 한 줄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까 오름에 있으면 내림이 있는 것이고 이건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달러 자산을 계속 모아간다. 그리고 또 원하, 원금 베이스, 이 원금 기준도 계속 운용해 간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들 정리해보면 어쨌든 배당 수익률은 4.93% 그 다음에 원본 수익률을 보면 달러 기준은 0.36% 원화 기준은 지난 한해 기준 11.18%로 환산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앞서 우리가 비교상품 은행 예금과 ELS랑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배당 측면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측면 예에서 월 배당은 지금 말씀드린 올웨드 포트폴리오 상품을 뜻합니다. 자 원금 측면에서 보면 은행 예금은 보장이 되죠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월 배당 ETF 포트폴리오나 예에서는 비보장입니다, 그죠근데 예에서 가운데에서도 가끔 원금이 보장됩니다라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기대하는 이익은 적지만 그것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투자 쪽으로 오면. 기본적으로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원금 보장이 아니라 원금 보존 추구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다면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될까? 은행 예금 제가 2%로 볼게요. 어, 월 배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 5%, 그다음 이래서도 한 4, 5% 물론 이래서 가운데 더 낮은 것도 있고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은 이 정도를 이야기하더라. 자, 만기는 오늘 말씀드린 이태보 포트폴리오는 만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뭐 다음 달에라도 언제든 빼갈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모든 투자 상품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배당도 계속 쌓이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음 은행예금은 만기가 있죠. 은행예금은 만기를 지켜야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죠. 이래서도 만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3년이 있고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제도가 있는데 이 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음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듯이 첫째, 이 노후 목돈에 만기가 있는 상품, 투자 상품은 가슴을 졸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만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고 어 가능하면 만기가 없는 상품이 괜찮다. 마음고생을 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통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드린 월배당 이태포 포트폴리오는 달러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원화 은행 예금은 원하, 그 다음에 e l 서도원화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금은 다 있죠. 월배당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음, 배당이니까 배당에 대해서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하고 나오고 간혹 특별 배당은 원천 징수가 아니라 한국으로 바로 원천 징수 없이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15.4%를 과세한다 은행 예금은 15.4%를 과세하고 ELS도 과세 상품이죠 자 그런데 아마 이 상품 오늘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ELS랑 비교하는 것이 더 근접할 것 같은데요 자 ELS의 아킬레스는 무엇이냐 낙인이라는 것하고 만기 만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고, 여기에 낙인이 뭐냐면 어떤 조건입니다. 이래서 가입할 때 낙인이 있죠.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 한계선. 어떤 기준, 예컨대, 음, 예레서에서 비교 지수, 기준 지수가 50% 이상 떨어지면 아예 원금이 100% 손실 본다든지, 예컨대, 이제 그런 기준, 그것을 이제 낙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낙인에 안 걸려야 하는데, 낙인에 계속 가깝게 간다. 그런데 마음을 조리는데 만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만기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혹시 이 l s 를 하더라도 낙인이 없는 상품을 하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낙인이 없는 상품과 있는 상품은 수익률이 차가 조금 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보시되 저는 낙인이 없는 상품이 만약에 맞게 한다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낙인이 없는 상품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 이것은 조건을 충족할 때 수익률이 세전 연 3.4% 이렇게 준다는 상품 예를 들어서 상품인데요 이 상품 설명을 보면 상품 유행에 여기 제가 파란 선으로 박스 해 놓았죠. no 낙인. 그러니까 no k i 해서 낙인이 없다. 이거는 낙인 상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낙인인 상품은 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없는 것은 낙인이 있는 거구나. 조건이 있는 거구나. 낙인이 없는 것은 이렇게 no 낙인, no n i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목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연금화시켜 볼까라는 컨셉의 시뮬레이션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월배당 올웨더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간단한 질문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돈파는거에 머니 슈퍼마켓 이용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